안녕하세요 에너지연입니다 여러분 날씨 진짜 많이 더워졌죠 이렇게 날씨가 덥다 보니까 저도 출근할 때에는 반팔을 입고 겉에는 가벼운 외투를 걸치고 다니곤 하는데요 날씨가 덥다 보니까 한가지 더 부쩍 늘게 된게 있어요 바로 차가운 음료 아 차가운 음료를 벌써이렇게 많이 마시기 시작하는데 여름 되면 얼마나 많이 마실지 걱정입니다 아 여러분 혹시 음료 중에 아샤추라고 아세요? 이게 SNS상에서 레시피가 인기가 끌면서 한 프랜차이즈의 음료가 되게 인기가 많아졌는데요 저는 그 음료를 되게, 되게 좋아해요 즐겨 먹기도 하고요 이게 어떤 음료냐면 아이스티에다가 에스프레소 샷을 넣어서 맛있는 음료예요 어, 저는 아메리카노를 즐겨 마시는 하지만 가끔가다는 이런 이오 음료가 너무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이게 어떤 맛이냐면 그에스프레소의 약간 씁쓸함과 아이스티의 약간 달콤하면서 새콤한 맛이 어울려져서 정말 정말 아이스티 아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못 드시는 사람들도 되게 즐겨 드시는 메뉴 중에 하나인데요 요 음료가 바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게 바로 복숭아 아이스티와 에스프레소 샷의 조화로 만든 아샤추입니다. 집에서는 이제 아샤추를 쉽게 즐길 수 있어요. 이 제품은 바로 국내산 복숭아로 만든 아이스티와 원두, 물어네종이나네종으로 블렌딩한 에스프레소 샷으로 이렇게 조화로 만든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어 저는 이 제품이 없었을 때는 집에서 어떻게 아샤추를 즐겼냐면 그냥 아이스티 있잖아요. 아이스티 티백이랑 그 다음에 그냥 커피 티백을 같이 넣어서 먹어봤더니 그 맛이 안나그 프랜차이즈의 그 맛이 안 나더라고 근데 이 제품은 어떻게 될지 제가 한번 오늘 한번 먹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 제품은 여기 써 있지만 어 60ml 짜리 10개가 들어있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확 음, 이렇게 10개가 들어있어요 음, 이게 액상형으로 되어있다 액상형으로 와 그러면은 물에 또 되게 녹기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먹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컵에다가 얼음을 넣고, 응? 음? 얼음을 넣고 물을 한 180ml 정도 따라줍니다. 따라주고 이 제품을 붓기만 하면 돼요. 얼음이 든 컵에 아사추를 부어볼게요. 이렇게아사 그다음에 스푼으로 가볍게 저어줘요. 어때요? 아샤추 만들기 참 쉽죠? 한번 먹어볼게요. 음! <놀람> <놀람> <놀람> 아 솔직히, 커피 가 너무 맛있다. 이게, 와, 와, 진짜. 감격했어. 제가 먹던 그, 그 프랜차이즈의 아샤추보다 더 맛있어요. 근데 커피 맛이 너무 좋다. 진짜. 복숭아의 달달한 맛도 있는데, 이 커피 맛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와. 와, 커피 풍미가 장난 아니다. 진짜 맛있 찾아보니까, 와, 이게 커피가 언드 내종을 썼다 했잖아요. 안정적인 밸런스의 브라질, 마이드야 마스 콜롬비아, 고소한, 카트말라, 황이가나만델린등의 언드를 블링딩해서 만든 거래요. 진짜, 요거 커피만 이렇게 액상으로 나와도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국내산 복숭아로 만든 아이스티기 때문에 진짜, 진짜, 와, 달달함과 쌉싸름한 맛과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맛있어. 음. 이게 진짜 와 보면은 이게 보통 플래치아이즈 아샤츄가 거의 3 0 0 0에서 3,5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가격을 봤더니 그게 절반 가격 밖에 안 되는 거야 와 집에서도 정말 간편하게 이게 아샤츄를 즐길 수 있어요 보니까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칼로리도 낮고요 어 그리고 카페인도 생각보다 적어요 이게 보통 한 잔에 카페인이 약간 150mg 정도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94mg으로 카페인도 적어서 카페인을잘못 드시는 분들도 부담없이 즐길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커피가 아이씨, 당연히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칼로리가 낮지만 보통 라떼나 그런 거는 200칼로리가 넘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칼로리가 약 125칼로리래요. 그래가지고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오,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직장인 같은 경우는 아침에 커피는 필수거든요 거기다 스트레스 받으면 은그 초콜릿 한 조각과 이렇게 커피랑 같이 마시기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럴 때 진짜 여러분 직장인 분들한테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오 어, 이거 드시면 은 달달함과 그 커피 의 풍미가 같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는 진짜 홈카페 요즘 인기가 많잖아요 홈카페도 이걸로 간단히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아까 제가 보셨죠 액상형이잖아요 물에 너무 잘 녹아 내가 일부러 막 녹일 필요도 없이 그냥 가볍게 쓱 저어주면 돼요 올 여름은 진짜 이아샤추 아시아추, 간편하게 아샤추를이 제품으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아. 진짜 다른 거다 뜯어서 커피가 너무 맛있다 진짜 커피가 진짜 맛있어요 거기다가 아이스테그 달달함과 진짜 얘는 꼭 드셔보세요. 커피 좋아하신 분들은 얘 한번 꼭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